대표적인 복권 로또 1등 당첨자들의 당첨 예지몽 모음 높은 산봉우리에서 산신령을 보는 꿈 높은 산에서 봉화가 올라오는 꿈 다양한 물고기들이 수면 밖으로 뛰쳐 오르는 꿈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는 꿈 마당이나 뜰에 황금 잔디가 솟는 꿈 맑고 깊은 물이 흐르는 꿈 무지개가 자기 집으로 뻗어 있는 꿈 물고기를 잡거나 물고기 떼가 몰려오는 꿈 보름달을 쫓아 잡으러 가는 꿈 사금이 가득 차 있는 꿈 수많은 큰 돼지를 보는 꿈 수많은 시체가 쌓여있는 꿈 아기를 낳는 꿈 아내가 바람피는 꿈 아주 비싼 값에 약게 노인에게 사서 삼키는꿈 온몸이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는 꿈 옷에 변이 많이 묻어있는 꿈 용광로에 큰 불이 치솟는 걸 보는 꿈 용에게 잡아먹힌 뒤나와 보니 피를 뒤집어 쓴꿈 용을 보는 꿈 용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 용이 승천하는 꿈 유명인사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인자한 조상님을 만나는 꿈. 자신의 몸이 피투성이가 되거나 사람을 죽이는 꿈. 자신의 직상 상사가 논과 밭을 사주겠다는 꿈.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 동동 떠다니는 꿈. 자신이 하늘로 오르는 꿈. 작은 시냇물이 큰 강으로 변하는 꿈. 조상이 나타나서 격려하는 꿈. 자신이 조상에게 물건을 받는 꿈.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다시 죽는 것을 보는 꿈. 초상집에서 국어를 해서 돈을 많이 얻는 꿈, 총알이 미간 정 가운데에 박히는 꿈, 출산을 목격하는 꿈,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는 꿈, 큰 건물 또는 산이 불타는 것을 보는 꿈, 큰 건물이나 문화재가 불타는 꿈, 큰 물고기를 잡는 꿈, 해 또는 달을 잡으러 가는 꿈, 호랑이가 서로 싸우는 꿈, 황소 또는 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고여있는 물을 빼내고 똥을 뒤집어 쓰는 꿈, 길가에 떨어진 황금 덩어리를 줍는 꿈, 길가에서 돈이나 황금을 줍는 꿈,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는 꿈, 길고 험한 길을 혼자 걷는 꿈, 깊고 어두운 동굴에서 맑고 투명한 물을 보는 꿈, 나병 원자와 싸우다 그 사람을 죽이는 꿈, 나마 새 쌍둥이를 낳는 꿈, 낯선 여자가 집에서 아기 낳는 것을 보는 꿈, 대통령에게 명함을 받는 꿈, 대통령을 만나는 꿈, 위에 언급한 꿈과 비슷한 꿈을 꾸셨다면, 로또나 복권을 사보시길 권해드립니다.